진짜 이상하다 진짜 사람이 없어 통통 비었어요 통통 지하철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여기도 텅텅 저기도 텅텅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출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출근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출근한 것 같고 근데 또 날씨는 좋아 출근할 때 날씨 좋으면 좀 뭔가 서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날씨가 너무 맑은데 유령도시 같았어요 맑은 날씨랑 대조되는 느낌? 뭔가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 뭐라 그러지? 폭풍 전야 같은 느낌? 그리고 점심시간! 제가 사용하는 파우치인데 이 안에서 립스틱을 꺼낼 건데 저 입생로랑 틴트가 제가 맨날 쓰는 거거든요? 쓴지도 꽤 됐고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세서 좀 비추기도 하고 강추기도 하고 애매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향수를 하나 샀는데 평이 워낙 좋아서 조금 충동적으로 구매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되게 좋진 않은 느낌? 잠시 친구 만나서 커피도 먹고 스타벅스의 단호박 라떼 위드 샷인가? 그거 먹었어요. 신제품. 되게 단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간식. 간식으로는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쓰잘데기 없는 도전. 한 손으로 비타오백을 까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패. 와, 퇴근이다. 집에 빨리 가야지 퇴근길에도 사람들이 없어요 길에 추석이라고 떡값도 받았어요 오예 오예 근데 현금으로 받았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어플 진짜 이상하다. 그죠 <웃음> 어떻게 이런 이상한 어플이 있지? 집에가서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구매했어요. 틈새라면. 매운게 땡겨가지고. 근데 집에가서 라면 안먹고 닭꼬치 먹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닭꼬치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완전 대박 강추 그리고 디저트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 저게 초코블랑 초코블랑도 먹을만했어요 완전히 대박 강추까진 아닌데 그냥 뭐 먹을만한 정도? 달달하게 디저트로? 그럼 오늘의 브이로그 끝